i o u o w h a t i f a l g a o u 오늘 제가 이번 컨 대치 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통연어를 자작 통발에 넣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작 통발을 만들어가지고 고그 안에 미끼를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은건데 우리나라 자연산 연어 이만한걸 아마 통으로 넣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 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통발을 넣을 때는 보통 바위나 아니면 조금 잔잔한 곳에 넣는데 오늘 자작 통발은 해변가에 놓을겁니다 오늘 잡고 싶은게 뭐냐면 깨다시 꽃게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통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자작 통발 만들어 가는데 혼자 만들기 싫어 요 같이 만들어요. 레츠 고. 근데 연어 2만 원거 해도요. 그 아무것도 안 들어올 확률이 더 커요. 여러분 <뭐람> 오늘 자작 통발을 만들어서 깨다시꽃게를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볼 건데 자작 통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통발은 믿을만하지 미안 나는 만들어왔지 어허허 <뭐람> 어. 이렇게 반칙 썼네 이거 넣고 준비해 줬구나 내 것도 만들어주지 어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 어복 담아줘 아 그렇지 부러치지 마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거는 하나 만들거고 저희가 1인 1 통발이기 때문에 통발 요렇게세개 해가지고 바로 요 해변에 던질겁니다 깨다시 꽃게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해변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랑 케이블 타이로 자작 통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쓰레기 뭐야 쉬면서 하라고 이렇게 다 치워 니가 아이고 미안 부르요 <웃음> 때리는 거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다시 때려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 깡아 다행이다 은혜보다 약해서 어 자존심 은혜씨 어깨가 좀 쎄서 아, <웃음> 조만간 한대 맞는다 부르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틀은 완성되는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못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조그만한 철판 두 개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끝 사이를 작게 해 놓는 겁니다 꽃게가 그 들어갔다가 막 요런 데로 가면 이제 못 나오겠죠 생각보다 들어가는 거 쉬운데 나온 거 어렵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총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개못 만들었네 에이차. 아이치. <웃음> 오고 형 빨리 만들어줘, 내 거. 아, 이런 거 공대생이 하는 거야. <웃음> 나도 공대인데? <웃음> 너 공대생이야? 어, 나도 공대 공대생이에요? <웃음> <웃음> 우리 셋다 공대생이에요? 무슨 거예요? 저 신수대공학과. 저 자동차. <웃음> 나는 생명화학공학과. 난 생명이야. 하나도 안 어울려. 로키. 각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 넓게 할게요. 깨다식 고개들이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가지고 작게 하면은 괜히 들어가려다가 나와버리거든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니, 아니, 아니. 받아버려요. 오케이, 나 요정도 할게요. 요정도? 어. 너무 넓은데? 너무... 깨다식 잡아봤어요? 아니요? 안아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빵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자작통말완성되지면요 미끼를 넣어서 통발을 설치할 건데 자 오늘의 미끼는 학공치 방어 고등어 대가리 그리고 대망의 저기 브리님이 가지고 놀고 있는 연어입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촬영 갔다가 얻어왔어요 자 그래서 연어를 통으로 한 곳에 넣어두고 통발이 세개잖아요자 그래서 가이가고 꼴찌한 사람이 수트를 입고 스킨스커버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대하고그 <웃음> 다음은 중간 나머지 이긴 사람 한 명은 가죽 장화를 신고 여기 얕은 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비지게 없음 당연하지 가위 바위 보 <웃음> 오케이 이보 예. 예. 가위 바위 보이새 <웃음> <웃음> 계속 뛰는 <찌는> 것 같아 <웃음> 나도 이... 입는거죠 낮은데로 가고 깊은데로 가고 나는 가죽장아 개꿀 뭐가요? 이, 이, 이, 이. 어, 빨리 입어 아안 삐지기로 했잖아 아 지금 얼굴 지금 삐짐 가득하자 미감풀어 미감풀어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개꿀 빨려고 지금 다 입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위가 보려 했는데 둘다형들이네 미안하네 아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 아 내려가 봐 리발레 이번만해요야 이거 아니야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있거든요 무늬 헤이 hey.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브리님이랑 보구님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오늘에쓸 미끼 있죠? 합공치. 방어 대가리. 개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 고등어 대가리. 얘네들은 그냥 바로 넣으면 되고. 자, 얘네는 가위로 좀 잘라서 넣을게요. 그리고 또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요기 있네. 아주 개들이 환장하는 오징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 미끼를 우리가 처먹는 게 훨씬 더 낫긴 해요. 형들. Ha, ha, ha, ha! 자, 여러분, 연어는 통 안에 아예 싹 넣어버리고,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요거, 어, 대박, 대가리 거기 넣으세요. 들어가라 오, 역시 통발 유튜버. 미끼가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 봤을 때 들어올 것 같아, 오늘. 진짜 뭔일날것 같아. 나 이거 입었는데 뭐라도 들어와야지. <웃음> 자, 여러 보시면, 개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면은 밑에서만 쭈어먹고 하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덜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건인 거 제일 멀리 가는 거고, 이게 제 거, 바로 진짜 요 앞에 둘 거고, 그러니까 통연어. 저거는 약간 사람 키 높이 정도, 걸어서는 못 들어갈 정도라니까, 일단 제가 먼저 들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원래 여기 물이 왔어 약간... 근데 좀 깊네 요런 해변 모래 있죠? 요런 데서 이제 까다시 꽃게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추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육지에서 좀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겠습니다 얘네가 철이라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이제 브린님 빨리 들어가세요 자 브린님 통말 설치 깊숙이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뭐야 줄 거의 끝났는데? 그러 브린님과 줄을 좀더 연결했어요 방금 놨으면 얕은 데 놨을 텐데 브린님 그렇게 꿀빨게 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개꿀은 저만 빨고 싶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줄 끝나서 브린님은 저기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고다 대세요 쫄복은 아니고 몸 보니까 까치복 정도 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줄은 제가 잡고 자 빨리 가 오리발 <웃음> 자 여러분 사실 깨다시꽃게를 잡으려고 이렇게 까지안해도 되거든요 깨다시꽃게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강원도에서는 10월 지내면 업파시는 분들 그물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게 깨다시꽃게입니다 그래서 횟집가시면은 매운탕에 공짜로 넣어주는 게 깨다시꽃게예요 어 헤엄쳐서 들어가네 저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참된 유튜버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님은 저쪽에 지금 깊은 데까지 들어갔거든요 줄 끝났어요 그만 가보고래자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절대 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세개를 여기에 넣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심심하기 때문에 워킹 헤루즈 같은 거좀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헤루즈로 꽤다시 꽃게는 절대 못 잡게 나왔는데 돌게르키 같은 거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헤루즈 바로 하려고 할게요 렛츠고 물 개많이 빠져있다 원래는 여기까지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면 대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전복 발견 저기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전복이 10월 31일까지 금옥이거든요 지금 10월 달이어가지고요 따줄 어... 사람 따서 그냥 보고 살려주죠 전복 잡았다 그렇지 어, 이거 그거 제가 네, 잡은 이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 감옥 가시면 돼요 돌게야 돌게래키 어디니? 여기 보시면 지금 소라게 보이죠? 지금 작은 소라를 하나 들고 가고 있어 욕심을 부린거지 여기 보세요 야, 야, 야, 굴러 떨어져 꺼져요 저말리 꺼져 오늘은 진짜 군소가 없네 군소 여기잖아요 야너 리진다? <웃음> 야 오늘 진짜 없다 여러분 와 이런 날에는 진짜 물만 좋고 자원은 없는 날인데 이런 날이 오히려 개취학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강희망고문 개무섭죠? 물개 닮았죠 알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런 협곡 보이시죠? 죽음의 협곡. 다 성게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띵띵 약간 리지처럼 여기는 성게 리지 파티예요. 그래서 동해 사시면은 성게 잡아가지고 안에 운이 빼서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야 여기 돌 하나 들면 뭐 있을 거 같은데 어? 저희 돌 위에 생선 하나 붙어있는데 돌팡망둥이라고 하는데 키우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키우는 우럭한테 먹혔었어요. 먹이로서 굉장히 매력적. 자 여러분 오늘 자원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요 지금 바로 석축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 나당.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오는 석축으로 왔는데 석축 요런 바닥에도 깨다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래바닥에 자 보통 여기서는 쫄짱게르기들이 너무 많았어 지금 보이시죠 어! 아, 완전 빠른데? 어잘 잡으시네 이거 잡기 힘든데 저개 종류가 뭐냐면 무늬발개라고 합니다 무늬발개? 갑자기 전문가 같아? 쫄짱게 전문가잖아 어,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잘생겼다 <웃음> 사람들 이런 거 리지실래요? 아아 아, 아, 미안 미안이요 가끔 이성이 잃 쫄짱게지 쫄짱게? 어안야 뭐야? 걔는 바위개 야에이다 달래 명칭이 보자마자 아는구만 어몇 마리 먹었는데 형형 형, 그럼 조물의 개 잡지 말고 일로와 재있어 그런댔어 어? 도다리 도다리 저기 저기 저기 오 귀엽다 고통기 왜? 여기서 저런 깻잎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잡아볼까? 못 잡아 너무 깊어깊진않을거어나 가볼래 깊은지 모르겠어 사실 깊었으면 좋겠어 뭐야 허벅지네 괜찮아 일로와 일로 형 이비 야야야 리발렛개 해봐 야리발렛 개. <웃음> 하나 둘셋 둘. 오, 접었어. 강도다리 우와, 뭐야? 아, <웃음> 얘 그래, 그, 아 보고 봐주자. 이쁘네. 이뻐, 이뻐. 야, 나주자, 나주자, 나잡아 형, 근데 대단하다. 나 여기 살면서 도다리 이런 걸로 잡는 적한번도 없거든? 도다리를 여기서 제가 낚시로는 좀 잡아봤는데 이렇게 헤루저로 잡은 건 처음이에요. 형, 새우 못 잡는다니까. 새우는 절대 못 잡아, 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빠르고 얘네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새우 잡았다고? 진짜? 오, 잠깐만 가뜯어봐 내가 잡을게. 꼬리 파닥파닥. 야, 야, 야, 야. 아, 장내장내 잘했어. 비발레기야 <웃음> 보여줬으면 됐지. 자, 그러면 돌개 나왔어요, 돌개. 아, 브레이 진짜 조심해, 빠진다니까? 아, 두번간다 아, 끝났다. 돌개들은 살짝 건드리면은 총알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샷, 원킬 바로 때려야 됩니다. 오 어, 돌개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돌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 있잖아. 빨리 잡아봐. 잡은다. 가운데 몸통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라삭, 아 <웃음> 나도 초보 <유튜브> 해로질고 <해루시려. 웃음> 오늘 부른님이 돌게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합니다. 부른이 부른이 박하지, 박하지 새끼. 어, 아니잖아요. 어. 아니야 박하지요 박하지. 아 이거 나 빨리 잡고 <웃음> 집에 갈라야는데여러분 <웃음> 저기 돌게 거. 한 마리 지금 걸어가죠. 너무 깊다 근데 <웃음> 그죠? <웃음> 저렇게 깊은 거는 절대 욕심내서 잡지 마세요. 진짜 절대요. 개 커, 개 커. 부른이 제발 미친 미친 사이즈, 미친 사이즈. <웃음> 내가 잡을 거야. 잡아 돼. 와나 저런 사이즈 해. 처음 봐.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야! 우와. 박카즈 박카즈. 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 집게. 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아. 야나 물은 나거 봤어? 예 야, 야, 야, 야, 조심해요, 브리 이거 물리면 손가락 바로 잘려요. 아, 야야야야. 우와. <레인> 아니, 집게가 아닌가? 내 엄지보다 훨씬 거 이거 약간 맹그러브 느낌이지 않아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나, 나 처음 봐. 이만한거 나도 처음 봐요. 푸르님 <웃음> 눈 반짝거리는 거요 <웃음>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이거를 사회에서는 보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보라돌이. 어. 얘는 들고 가야겠죠? 푸르님 이 들어주실 거예요. 응. 아니, 나 어디에 넣으라고? 아, 기다려봐. 나뭘 꺼내는데? 나 로초에 뭐 숨겨놨거든? 어디만 줘? 아, 아, 아 좋다. <웃음> 야, 갑자기 행복해 보인다? 저거 잡아서 너무 좋다고. 자, 여러분,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가 통은 없고, 저 비닐 가져왔습니다. 얘네 여기 딱. 오오오. 어? 나 들어가면 일로 와이래 이야와 이거는 진짜 역대급 중에 역대급이야 진짜. 너 이거 리얼 표정이다 아 진짜 리얼이야 나깨다시안 잡아도 되겠는데? 저기 잡히면 우리가 다 먹어도 되나? 구라지롱 아 근데 나는 개 잡으면서 손맛 본거 처음이야 오 어, 도개 도개 여기 여기 개크잖아 어? 등 위를 누르면서 찝어 지금 오케이 다이요야 얘도 보라돌이네오 얘도 보라돌이네 이제 집에 가는 건가? 퇴근해도 돼요? 어, 어, 어, 어. <웃음> 오케이, 오 밑에는 너무 커 진짜 이거. 야,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는 물리면 감당이 안될거 같아 오늘 쟤는 오늘 행복해 그렇지? 보여 아, 너무 좋아 여기서 깨다시만 성공하면 딱 끝나요 어디어디 어디요 오오오 깨다시 아니까 돌개 꺼 일단 부르는 저 잡아보세요 어. 잡았어 봐봐 오야 크다 크다 돌개네 <봐라> 얘는 보라데이가 되기 직전인 것 같아 얘쑥비네 초록색을 니까아 <웃음> 재밌는데 <웃음> 오보보형보보형손손손 오, 손, 손. 그 잠깐만 다이빙다이빙 나와 나와 나와 돌개들이 시야리 진짜 너무 좋아 아 얘는 좀 작다 브리님 그어줘요 예, 얘는 나줍시다 원래는 진짜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오늘 잡은 사이즈가 너무 반칙 사이즈여가지고 그럼 돌개또나거든요 브리님 그걸로 잡아주세요 어얘 크다 커커 커. 롱브르데 돌개래기청천히잡아도될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 그럼 지금 4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들어갈게요 일단, 아까 잡은 요돌계르기들 있죠? 얘들 먼저 넣을게요. 오, 오 아직도 살아있어. 아이스박스만 해요, 여러분. 이 크기. 아, 내가 잡았지? 아, 나 구경했어. <웃음> 자, 그럼 그리고 여기 이제 줄을 묶어놨는데, 굳이 수트를 안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미안하다. 물높이가. 여기가 유달리 동해치고 나자. 그리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수트를 안 입고, 다 가죽장화를 신고 들어갈게요. 잡시다. 가까운 거부터 하자. 내게 제일 가까워. 제발, 제발, 제발. 오, 이슬, 이슬, 이슬. 오, 오 있어. 한 마리. 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오, 진짜 대박이다.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한번 넘어져. 안돼 안돼. 이게 <웃음> <이렇게> 뭐야? 오! 오! 싱싱해 싱싱해. 이렇게 큰게 여기서 잡혔다고? <웃음> 잠깐만 일단 나가자. 예, 일단 꺼냅시다. 꺼낼 수 있을까? 조심 조심 조심. 얘네가 오케이. 굉장히 다른 개들보다는 얌전한데 가끔 급발진하거든요. 오, 예예 이렇게 급발진해요. 이야, 와. 박하지 마는데. 오, 빵 봐봐. 얼굴에 한번 비교해주세요. 오, 진짜 얼굴 개 크다 아, 아, 아. 자 여러분 얘네가 제가 예전에 많이 잡았던 깨다시고개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돌개도 지금 맛이 같습니다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의 온도가 야, 정말 힘이, 지금 힘이, 힘이 없어 얘 예, 걔들이 원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거고 자 바로 다음 통발 구르누이 통발인데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어 통발입니다 제발 그 연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통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자작 통발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다 아, 예, 또, 있어 또, 있어, 연어. 아, 연어 있어 연어 연어 연어 때문에 색깔이 아 안보이네 예. 안보인다 하나 둘셋 없는 거 같은데?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거짓말 오야야야야야야세 마리야 세 마리 오야야야야야야 나가는거 냐 이야 보이시죠 여러분 ]いや. 어. 역시 연어 연어도 그런데 오징어가 더 효과 있었던걸 수도 있어 내가 오징어 는거 걸렸네 하 <웃음> <웃음> <웃음> 연어 통발성공시키려고 오징어 넣는 오오 불의 얼굴 진짜 큰데 아까 나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미안 더 했어 하하 넣으세요 넣으세요 들어가라 얘 지금 다 초코먹었나보다 나와서 오 뭐야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웃음> 야 아니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연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보고 님 거에는 은근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통발 유튜버야. <웃음> 발견심이 있지 진짜 한 마리도 없었으면 좋겠다 <웃음> 무튼 세마리 나왔어요 세마리아이튼자 이제 보건형 보건형이 통발에 제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깊잖아요 좀더 만약에 소량으로 잡을 바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웃음> 아니요 그 있어야 돼요 <웃음> 아니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어 잠깐만 보이겠는데?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봤어 올려봐 올려봐 어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다리. 어 있지 있지 있지 일단 보내야 돼요 다들 팔도 귀 싫어서 발로 차려형 빨리 손 넣어 야나 아니야 형 통발이야 <웃음> 됐다 됐다 Hey, come on, come on, o m 아, 내가 잡았다! 아, 어디 있어? 오! 그만 봤어? 오징어 잡고 있는. 오징어 잡고 있는 봤어. 역시 어, 어, 두 마리네. 어, 두 마리, 두 마리. 아, 약간 속상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게 어디야? 아, 아, 그 방어 되게 신선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아, 드실래요? 아, 아니야. 이따. <웃음> 근데 진짜 여러분 자작 통발은 사실 이렇게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통발 유튜버랑 같이 왔잖아 야, 역시 이 자작 통발을 또 개발해가지고 기가 막히다. 다리 왜 그래? 다리가 없는데? 원래 가까노들은 다리 같은 걸 굉장히 잘 자르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없어질 뿐이지 저희가 먹는데 상품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 돌이 집부됐어어야 미안해 미 야, 야, 빨리 미안해, 미안해. 삼품사 떨어진다고 아얘 예, 오징어 엄청 좋아해 야힘 엄청 쎄 들어가라 어, 야얘얘 크다 야. 얘 크다 들어가라 <웃음> 어? 오늘 개 파티입니다 돌개 3마리에다가 그총1마리 바가지 음. 한 마리씩 가져가고 깨닫시만 하면 되자 7마리니까 둘, 둘, 3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안 하면 지금 가 하위바위보 음. 오케이 일단 두마리안 하면 지금 가 하위바위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챙겨서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아 진짜 진짜 고생 많았어 아부모 고생 아, 많았어 진짜.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은혜랑 추룩 추룩 너 뭔가 달달해 보인다 결혼했잖아 아, 신혼이요 알았어 광대 여기까지 올라온 거봐 아니 너는 왜 올라온 거야 어. 여자친구 생각했어? 음 거짓말하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장 통발에서 잡은 개다시 꽃게와 해루젤레 잡은 돌개를 가져왔습니다 아자 일단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시면은 돌 얘는? 개다시 꽃게 강원도 방원으로는? 개다시 꽃게 새끼 하하 <웃음> 뭔개 소리야 강원도에서는 거의 금개라고 불리거든요자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들로 뭘 먹을 거냐 은행가 개를 또 좋아하거든요 왜개 좋아해? 그거는 다른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 개? 뭔 소리야 우리 엄마말한 건데? <웃음> 사과해 사과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그래서 보통 깨닫식 꼬개들은 뭘로 먹으면 가장 맛이냐 튀김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등껍질이 돌개나 꼬깨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두 마리는 튀김으로 해서 먹고 남은 깨닫식 꼬개 한 마리랑 돌개렛기는 뭘로 먹을 거냐 등딱지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등딱지 안에다 얘네 살을 적출해서 넣고 그 안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해가지고 오븐에 싹 구워서 먹는 이름 뭐야 이거? 지금 빨리 지어내봐 3, 2, 1 꼬개랑 <웃음> 개소리야 의욕 좀 가지고 해 무슨 왜 맨날 요리 두개해아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 어, 촬영 바탕 어, 여러분 어. <웃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요새 운동이 다더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열정은 내가 더 많아 자시러요 개등딱지 치즈 살 그라탕을 한번 추배를 먹어봐 아, 그거 너무 길다 그럼 뭘, 뭐랄까 그랑 귀엽게 가고 싶구나 이게 다르게 그러면 아니야 너는 귀여운 거보다 예뻐서 그런 거고 막 같다는 게 아니라 나 얼굴 봐 알고 있었어 너... <웃음> <웃음> 너도 얼굴 보지? 아니 야, 먹어 자 저희들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려면 일단 자요두 마리는 살을 적출하려면 은 목욕하러 가자 오 맞네 목욕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아개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곰팡이 분들 다 운동을 너무 오세요 <웃음> 가자 목욕한다며 언저 <먼저> 가세요 워터야 <웃음> 도져도져조져자 <웃음> <What's that? 웃음> <조져, 조져>, <웃음> 여러분 아주 개를 깨끗하게 조져줘야 됩니다 아니면 은먹을려요비보리오페어드 뭐 <웃음> 잠시만 어디안 좋은 거 같은데? <웃음> 아 졸려 <웃음> 아 그런거야? 잠시만 카메라 줘 볼래? 왜 이렇게 배를 내 여기에 대고 있어? 그리고 응.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배가? <웃음> 그럼 뭐가 튀어나와? 다른 건 아니잖아 아아아아오 기은에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닦아줬으면요 얘는 일단 저주로 가겠습니다 야, 찜기꺼내 야, 조수 어, 내버 어, 버스 내버스 어, 버스 어, 내버스 어, 내버스 어, 버스 어, 내버스 어, 내버스 어, 버스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아어 이거 인정 버섯 유견타는 거의 고가의 송이버섯급이었어 고가의 송이버섯? 아아 진짜 진짜 드립이 왜 이모양이야? <웃음> 나한테 가스라이팅 아니야? 자러분 이렇게 해놓고 다담버섯자 <웃음> <웃음> 이게 버섯 유견타로 물이 끓이는 동안 자요 튀길 두 마리 있죠 통째로 튀긴 게 아니라 등값을 분리해서 튀겨줄겁니다 <웃음> 드름판 <웃음> 너가 드름했잖아 나한테 어하지마 드름김? 나는 망토킴 <웃음> 여러분 은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자기 전에 방구 한 16번은 끼고 자요. 부루릉 이걸 16번 끼어요. 부루릉 아, 언제 제르르이 이렇게 어찌? 알지 너 이거 자 <웃음> <웃음> 그리고 괜히 안르르다가 이렇게 가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건 거지야 <몬이> <몬이> 자 여기 선별깝대기 있죠 열어버서뜯어버서 그런 거 잡고 열어버서감이 제일 더러운 거뜯어버서버려버서 라가리 있죠 라삭 나상 이거 필요 없거든요 뜯어버서버려버서개 잘한다 너내거다 뺏어 가지 내 거잖아 <몬이> 가지만, 어떻게 해서도 내거다 뺏어 간다니까 결국엔 너도 뺏었잖아 부구한테 뺏어. 우리 엄마한테 장로님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통으로 튀겨야 되는데 튀기기 전에 할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열어버섯 개를 놓을 때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놔야 됩니다. 왜 뒤집어서 놔야 되죠? 내장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내장이 쏟아지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다담버섯 징그러워 <웃음> <오, 진거. 웃음> 자 그래서 저거는 한2 0원 정도 아주 푹 짜줄게요. 나탕 나탕 열어버섯 와우 내장이 다 쏟아져 <웃음> 원래 그거 쏟아지는 거야. 그런 거 함부로 찍지마. 찍지마 찍지마. 어허 아우! 씨. 아, 아, 아 그거 뭐야? 아, 여기에? 어. 향기 난다. 으, 싸구네. <웃음> <웃음> 자, 이 정도 됐으면 바로 턴업! <웃음> 자, 얘네는 지금 작업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금 식힌 다음에 할게요. 자, 여러분, 저 개가 식는 동안 아까 적술에네 깨다시 꽃게 두 마리에다가 이 감자 전분을 뿌려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분을 아주 쫙 묻혀주고 자, 다 묻힌 거는 여기다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이 상태로 바로 튀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전분에 재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깨다시 꽃게와 돌게의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웃음> 돌게도 여러 버섯. 우와. 야, 돌게 살벌. 아가미는 무조건 버리세요. 먹어봐. <웃음> 왜 먹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냉면 보험 들었거든, 내 앞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살만 빼려면 요 얘들을 반으로 라삭 때려줘야 됩니다. 라삭. 그리고 얘네 살 뺐을 때이 젓가락 하나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짜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우와, 개재밌어. 헐,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나 이마에 땀 보여? 미안한데, 이거 하나만 적출해주면 안 될까? 그래. 오. 손 해도 되지. 더럽긴 한건 사실인데, 괜찮아. 여기 안에 밥안 넣어도 되겠다, 맞지? 응. 은혜야, 이제 그만 해도 돼. 살개 많아. 아니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또 눈깔 돌아왔습니다 라떼 어요 이거 하나 더 뜯어볼까? <웃음> 야야야야야 그냥 안 해도 돼살 맞네 여기 다 있다 우와우와우와우와 그냥 근데 이제 그만 괜찮아 너뭐 빨았지 방금 아니? <웃음> 나 걸고? 어리치 래꺄 근데 그 노동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온다 맞지? 그럼 먹어볼까? <웃음> 너 방금 먹었지? 아니 <웃음> 나 걸고? 응리발레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다 했거든요 지금 살 가득 찼어요 완전 압축시켰거든요 얘 여기 두고 야 얘가 살이 훨씬 많을거예요돌계르끼가자 여러분 이렇게 몸통 돌계살 전부 다 했으면요 자 여러분 이제 집게 은혜 근데 돌게는 엄청 딱딱하거든 조심해 야야야야 응. 야, 야, 야. <웃음> 아고 튼튼해요 이야 이게 집게가 진짜네 우와 여러분 진짜 몸통살보다 집게살이 훨씬 많은거 같아요 아직 한발더 남았다 <웃음> 야 은혜야 은혜야 뭐다 입에 쳐놓고 보냐 조심해 <웃음> 니나 조심해 나 말이야 <웃음> 와... 우와 미쳤다 미쳤어 이게 산집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개더러 뭐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싹다 했으면 요 위에다가 바로 이태리안 치자 피즈 살짝씩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찍은 거 아니야? 예쁘게 찍으라면너 자세히 봐봐 초점이 맞아? 어 맞아 안 맞잖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렌즈 거리가 17 이거 어게하라 내가 보볼니데하나판고인공고합니다 카메라맨 구하고요 되도록이면 와이프도 따로 구하고 아,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기로 딱 다 옮겨줄게요. 아 예뻐. 열어버서 들어가라 닫아버서 200도씨에서 10분 정도 딱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죠? 10초야. 아, 바로 <웃음>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루에 10분 정도 재우는 거 있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로 치킨튀김가루. 그냥 튀김가루거든요. 짠. 너무 적다. 아니야. 어 아니야. 자 물을 여기서 살짝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그냥. 그리고 바로 오, 저, 저, 저, 저, 저, 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한 다음에 그냥 다음에 시집갈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시집갈 때요? <웃음> 갑자기 시험 어머니가딱 들어온다 그럼오어이에 꽂아 핸드폰 없어도 돼 어차피 여기 안 보셔 우리 시어머니 엄청 잘해주시지어어어어어아 지금 알았어 나갈게 하고 바로 나가면 돼 알겠지?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엄마 알아 내가 어제 전화해서 얘기했거든 은혜가 이럴 거라고 자 이렇게 해뒀으면 자 얘를 여기다 이제 딱 넣고 이거 부족하다 은혜야 맞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칠했어 자 이렇게 하나 됐으면 얘딱 넣고 자나은한 마리 더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아 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래서 싸우잖아 아야 은혜야 이거 하다고 했다가 처음부터 막이런 거. 서 되이더 부셔 버릴라. 왜냐? 이건 사람들이 어해해 일을 심이냐 어떻게? 이 이렇게 건성한데 다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도 이렇게 싹다해 가지고 잠깐 여기 두게요 왜냐면요. 지금 오븐 완성됐어 치즈 열어 봐서 좀더 해야겠다. 맞지? 여러분 좀더 할게요. 파이어! 냄비 꺅! 팅! 바로 파이어! 튀김요. 어노노노노노노노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 뺨뺨뺨사대기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데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통발로 잡은 고이를게 바로 입장 자 여러분 요 튀김은요 아주 바싹 튀겨야 됩니다 왜냐면 바싹 튀겨야 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튀김 요렇게 해놓고 자 5분 다된것 같습니다 열어보서 우와 이거 봐 오오오 개쩌록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 바싹 튀겨졌으면 바로 톤오프 자 여러분 이게 바싹 튀겨진 거는 올려봐서? 조금만 더 넣었으면 아주 가스라이팅 심하게 들어갈 뻔 했네. 올려봐서? 자, 여러분, 방금 여행, 개들은 먹기 좋게, 라삭. <웃음> 우와. 돈가스 같아. 진짜 돈가스 같아. <웃음> 라삭. 우와, 미쳤다.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야, 야, 야, 야, 야, 야. 사람도 너무 나대면 싫어해. 아, 진짜? <웃음> 좀소심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쭈구리 재밌지? 내가 래서 미는 건데. 별론데. 별론데, 네가 판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판단한 거지. 여기도 딱 라삭 해가지고, 딱 이렇게 놓잖아. 바로 쭈구리 별론데? 내가 믿는 거야. 그럼 너랑 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네. <웃음> 자 여러분께서 깨낫수, 꽃게, 튀김과 게튼껍질살 치즈, 그라탕이 완성되겠습니다. 아 르르르르르.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별론데? <웃음> 좀 재밌는데? 나 주라. 별론데? 아, 이거 좀 잘못 샀다. 별론데 하고 생각했지? 아닌데? <웃음> 재밌네. 어떻게 뺐지? 뿌뿌뿌 <웃음> 부구부부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또심심하죠자 그래서 바로 윌리 소스! 야, 달아하지마, 진짜. 어노노노노노노. No, no, no, no, no, no, no. 자여러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어때? 개맛있겠지? 이거 바로 이게. <웃음> <웃음> 저, 저 바로 초베레. <웃음> 와, 역시 깨다시코게 여러분, 개튀김 중에 최고는 깨다시꼭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바로 초베레. 와깨다식국기를 제가 왜 찢어 먹냐 하면 너무 연해요 쫄짱개보다 훨씬 양하고 돌게는 튀어서 먹어도 못먹어요 너무 짱딱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은혜야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거야 팔아파? 아아 팔아파? 조금 이렇게 어깨 좀 돌려 은혜야 어깨 아, 돌려 싫어 그럼 또놀릴거잖아 아니구나 뭔 개소리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웃음> 너가 놀리니까 사람들이 DM으로 자꾸 오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한테 DM으로 은혜 누나 내일 어깨 하는 날인데 루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 많이 오더라고요 더욱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개빡치게요 하지마 나 진짜 갈래키라고 <웃음> 보낼 수도 있어. <웃음> 보내면 또 좋아하실 거야. 좋아한다고? 당연하지.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 마음이 넓거든. 언니 여러분들은 좀 빡치시나 이런 거?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은혜 한번 먹여볼게요. 걔 다리까지 먹지 말고 살만 먹어. 콕콕. 촥촥. <웃음> 어때 음. 진짜 돈가스같이 음.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전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분을 하고 위에 튀김가루를 입히니까 식감이 두배예요 부드러워 껍질 하나도 안 느껴지 지느껴지지 조용히 해안 느껴진다 이미 다 얘기했어 치킨같아 조용히 해. 돈가스 같다고 이미 얘기했거든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름 뭐야 꽃게랑이라고 하라고 했지 꽃게그랑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오븐에 구워가지고 살이 조금 구워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레 꼭가 지금 개 쓰레기. 너 이거 먹어봐. 거품묻나 진짜 한입 먹고. 쭈쭈쭈. 야, 진짜 맛있어. 음! 괜찮지? 음! 너 지금 먹고 낼려거냐 손으로? 으, 으, 아, 디스커싱. 아, 아 리발레. 무슨 맛이야? 좀 비린데? 비리다고? 나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 의외예요. 원래 은혜가 진짜 잘 먹거든요. 나보다 비리도 세고 한데, 비려응 음. 나는 너무 맛있는데? 저, 여러분, 저는, 요 안에 있는 게내장을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 저는 너무 맛있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하나도 안비린데 비리다고? 걔 내장도 오븐에 구워져가지고 뭔가 그게 내장 특유의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고 더 고소하고 담백하게 변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럼 너 돌게 먹어봐 은혜야 돌게는 또 다를 수도 있어 똑같아 자 은혜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돌게랑 깨다시꽃게는 완전히 결이 다른 애들이거든요 우와 이거 지금 나온 거 보이, 보이셈? 보이세요? 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지 근데 너도 한번 봐봐 너무 맛있겠지? 응. 자 바로 보투 벨. 야돌게야임마화미쳤어아 <웃음> 아, 미안해 진짜 맛있어요 그냥 게살을 뭉쳐놓은 거에다가 토치로 겉에 한번 지져가지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먹는 맛이야 거기에 살짝 플러스 바질 자 요정도 먹어봐 너걔 내장은 좋아하잖아 너 지금 졸리니? 응 아니 이게 촬영하면서 졸린게 말이 돼? 트룩트룩 하 <웃음> 깨웠어 이게 더 맛있어 근데 좀더 파이팅하게 해줄래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해. 와우. <웃음> 그리고 이게 더 부드러워 <웃음> 근데 여러분 진짜 돌기가 훨씬 부드러워요 초배라 야 이거 진짜 아아 아. 아,